네 안녕하세요 멸칠탈출연구의 이정원입니다 전해주고 싶은 말 뭔가 이제 올라가는 선배로서 일단 제가 이런 영상을 좀 봤을 때 쌤의 유튜브 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그렇죠 멸칠탈출 후기는 네. 근데 이제 뭐 그냥 개인이 혼자서 홈트레이닝에서 탈출한 사례도 있었고 헬스장에서 열심히 해서 탈출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것들 보면서 다난 안되겠지 라는 생각을 무조건 했어요 아그난 안되겠지 왜냐면 시작 전부터 좀 뭔가 물격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아, 내 아, 스스로 핑계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내 몸은 네. 저거보다 훨씬 비포 애프터가 있는 비포보다 훨씬 덜 떨어지니까 음, 아 무조건 안되겠다 다들 처음에 올때 그런 많아세요 네, 아마 제사진 보면 진짜 거의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.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안되겠다 거기다가 스무살때 네. 스물살 때뭐내속 때 PT 비싼 돈 들어가면서 PT도 받아봤는데 아, 했었다고 그 3개월 정도 했었죠. 응. 8개월이에요. 진짜 아무런 기기 없으니까 진전이 없으니까. 몸무게가 응. 그, 4kg, 5kg 쪄도눈밭이고하요 응. 옷을 벗었을 때 차이 보셨어요? 근데 다른데를 갔으면 똑같이 약간 돌아왔을 것 같은데 돌아왔을 응. 것 같은데 수업을 들으면서 좀 기대 이상이었어요. 응. 그 수업의 질이 깨닫는 게 많았어가지고 아, 네. 새로 깨닫는 게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하다 아, 헬스 웨이트 운동이라는 게좀 이런 거였구나를 음. 처음 알았어요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 몸으로 깨닫는 거랑 다르구나 음. 아 이거 헬스라는 게 되게 장기전인 거고 그리고 체중 킬로그램에 나도 알게 모르게 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맨 초반 3 0 0칼로리랑 중간쯤 3 0 0칼로리랑 달라, 질이 달라졌어요 그렇지. 예전에는 음료수도 먹고 그쵸? 어떻게든 채우는 거에요 네. 근데 지금은 되게 깨끗하게 먹고 있거든요 어. 네, 그러면서 그걸로 보고 눈바디를 좀 보면서 느낀 게 아, 이게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엄청 느꼈어요.